이번에는 로드 스토어를 가볼 건데요. 마침 노래를 부르고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이 다고 중국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면, 그런 다리를 지나면, 로드스토어가 보이시죠? 여기 카페인데, 어, 이제, 에그타르트와 이제 음료수 등을 사서 여기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여기 사람들 보이죠? 여기 앉아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옆에 이제 곤돌러가 지나가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불 노래도 들을 수 있는 어,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위치는, 어, 저희 주변에 있는 곳들. 제이시샵. 몰라요, 뭔지 아영튼 자,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필라가 나 있습니다. 필라, 오케이, 필라.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메뉴판을 보시면 필라 있어요. 자 보시면 필라의 네? 에프레 15원. 그리고 밑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자뭐 카푸치노 25원, 라떼 27원, 뭐뭐 어, 모카 커피 27원. 이런식으로 포켓이 뭐, 별로 비싸진 않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에드타르트 가격은요 보시면 10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원 정도 이 에드타르트 말고 다른식으로도 있습니다 보시면 허리크리머도 있고요 허리치킨 초콜릿 파이 바나나 먹힌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여러가지 빵이 있으니까요 한번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먹어본 것들은 웬만하면 다 무난하더라고요 今天卖完了經常這樣卖完嗎 賣得多就賣得快,就賣完了。可是現在還沒有到晚上。對,但是 那今天晚上也沒有嗎? 應該是今天就沒有。有哦得好 tomorrow, yeah. yes. 啊,얼마나 uh, 잘 팔리면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지금 시간이 9시 21분인데 바빠요, 대요 음, 여기에 뭐요플레나 뭐 콜라 이런 거도 있으니까 여기서 뭐 식사 아, 식사할 때 아니고 간단하게 간식 먹으면서 쉬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샐러드도 있고요. 물론 안 비싸요. 3 8원이면뭐한 5,000원 조금 더 되네. 이런 거 와서 앉아서 이제 이렇게 군돌라를 보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저기가 여기 본점이 있는 곳입니다 나머지는 다 체인점이에요 여기 또두 개가 있습니다 한 군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로고가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걸 보시면 여기 로우스토어 여기 에그타르트를 판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도한 집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오시면 바로 옆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1 1 0 0 c 집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600cc. 1600cc. 1600cc. 1 6 0 0금 c 1600cc. 1600cc. 1600cc. 1600cc. 1600cc. 1600cc. 1600cc. 1600cc. 1600cc. 1600cc. 1 6 0 0 c 먹으려고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날에 와서 삼성 찾으시면 되세요 삼성에서 쭉 보시면 이렇게 애플 보이고 저기가 로드스토 그리고 저쪽을 조금만 더 가면 로드스 카페가 있습니다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네요